팬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? 춥지 않아요? 저 지금 절대 추워하는 거 아니에요. 음, 라이온즈 파크에서 많이 춥습니다. 추워. 많이 안 추워요, 진짜. 못뭐 보실까요? 네, 뒤로 뒤로 갈게요. 네, 좋습니다. 자, 거기서요 조금만 틀어주세요. 네, 좋습니다. 네, 한 아, 번. 네, 하나, 둘 어, 아, 멋있다. 하나, 둘. 이거 감독 선이 네. <웃음> 자, 그렇습니다. 둘, 셋. 반대로 틀어볼까요? 네, 좋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, 오. 좋겠습니다. 네. 하나, 둘 부리부리하게 가겠게요. 하나, 둘 네도 오더 보셔야 됩니다. 자, 하나, 둘, 네 좋습니다. 한번 더 갈게요. 네. 네 좋습니다. 하나, 둘, 네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한번 더둘 마지막 둘네 됐습니다. 번째 네, 어. 네. 어, 걸치 거. 예. 네. 네. 네. 약간 이렇게 그쪽으로 반대로 한번 더, 조금만 더오 네. 됐어요, 됐어요. 한번 더 잠시만요. 확인 한번만 할게요. 자, 둘네 좋습니다. 웃으셨네요 갑자기 네 좋습니다. 하나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, 둘. 지금은 안소될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둘, 한번더 빠뜨받아 오케이 네 됐습니다 하나 둘네 좋습니다 아선생니다 찢는 서 이렇게 해야 되나? 차례 차례 꼭풀 것처럼 그렇죠 둘네 네, 좋아 오 좋은데요 오케이 마지막 하나 둘오 소리 좋아요 <웃음> 감사합니다 하나 둘 오케이 잠깐만 튈게요 몸네 지금 좋습니다 네.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가겠습니다 손 손님 조금, 조금만 네 조금만 웃어주시면 됩니다 네, 빈폭기라서네네 네, 맞아요 맞아요 네 바로 포즈 네 잘하겠습니다 둘. 네 좋습니다 한번더 갈게요 좋습니다 한 번만 어 지금도 네 좋아요 하나 둘 어, 금방 그거 좋았거든요 네네 지금 좋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거 네둘한번더 하나 응한 번만 더다 빼고 자, 갑니다 원래 하시면 진말 갖다 야돼 좋아요, 갑니다 하나, 니다까요 아, 네네 <웃음> 한손네네네 네, 네, 네, 네. 하나 원, 투, 하나 둘. 자! 웃선요빅스마이 <웃음> 오! 오케이! 땡큐! 빅스마 오케이! 네, 땡큐! <웃음> 땡큐! 땡큐! <웃음> <웃음> 피디님 먹고 가셔야 돼요? 아 추운데요? 피디님, 아예 피디님은 지금 동편지 보면서 찍고 있고. 저도 살아요. 지금 나는 지금 편지 극고 가라고. 예쁜 사진 찍잖아요. 느낌 나온 거 보이시죠? 너무 좋은데요. 반사판 눕히세요. 하나, 둘, 셋. 좋습니다. 한, 둘. 원대 선수 웃는 게더 멋있으시니까. 네, 갑니다. 정말 아까 치아가 엄청 좋았는데 네 좋습니다 둘셋오한번더 갑니다 둘네 좋습니다 눈 조금만 둘 힘을 주세요 둘 그렇죠 그렇죠 둘셋둘 손님이 좋습니다 갑니다 둘 아까 치아가 정말 좋았는데 해 아! 선생님은 다 오셔야 진짜! 네 진짜 웃는 게아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이소한 스푼 넣는거죠 네 미소 한 스푼 <웃음> 네. 만 넣어주세요 하나 둘셋 좋습니다 따소한 네, 스푼만 더 갈까요 하나 둘미한 네, 스푼 더하어 가볼까요 더 이번엔 둘셋오 좋은데요 이소한 스푼만 더 추가할게요 하나 둘네 좋습니다 둘. 자 이제 팔짱 끼고 마치 오 감사합니다 아 몸은 좋습니다 아마 2월 끝나고는 같이 합류하지 생각하있습니다2 네, 좋습니다 이게 보시고 너무 잘나오데요2 네, 오, 지금 좋았어요! 2, 정말 마지막이에요! 1, 2 어?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, 네,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하나 둘셋 가겠습니다 하나 둘셋아 지금 좋아요 접으신 거야 쭉 한번 풀고요 둘 좋습니다 이게 또 무슨 한 스푼 들어가야 돼요 미소 한 스푼 미소 한 스푼 한번넣으세요 네. 아 좋습니다 어 어색해 어색해 아니 어색해요 아 어색해 어색해 네할수 있어요 자 다시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이요 아 어색해 아좋습니다 어색해 어, 아, 오, 살짝 엄청나서 볼 반대쪽 네 좋습니다 한번더 가볼까요 좋습니다 미소 소프트 만만더 갈게요 나네 우리도 팬들이 보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, 하나 둘셋오 어, 좋아 한네 좋습니다. 정면 컷이요. 둘 셋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자, 어 좋습니다. 자선순이 조금만요 미소 한 숟가락. 둘 셋. 아 좋아요. 좋습니다. 둘 셋. 거기서 몸 조금만 틀어보세요. 반대로요. 죄송합니다. 반대로요. 아 그쪽이 좋아요? 아 그쪽 좋으세요? 아, 알겠습니다. 네 좋아요. 고맙습니다. 네, 가장 끼고 마실게요. 자 한번 마지막 할게요. 두셋 한번만 갑니다. 두셋다 감사합니다. 좋아했습니다. 정말 고마워. 끝이에요. 네, 어, 끝습니다 네,